영양사 국가시험 문제 영양학 및 생화학 2022년 42회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시험과목 시험 시간표 기타 앞쪽에 출제 문항수 분석 세부 영역 출제 문항 분석 잠시 보고 2022년 출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1, 2교시로서 120, 100문학. 1교시 영양학 및 생화학 6 0문항영양교육식사요법생리학6 0문항 2교시 식품학 및 조리원리 4 0문항 식품위생관계법규 6 0문항 토탈 2 2 0문항에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 국가시험이 치러집니다. 출제 문항수를 연도별로 2019년 43회부터 2022년 46회까지 이 4년 동안 이 문제는 이제 공개,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문제 공개된 문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문항수라든지 어떤 문제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보시고, 자, 영양학 및 생화학 영역의 분야 영역은 자, 이렇게 1개요부터 탄수화물, 영양 탄수화물 대사, 지질 영양 지질 대사, 그래,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 아미노산, 에너지 대사, 지용성, 수용성, 바이타민, 다량, 미량, 무기질, 자, 수분.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4년 각 영역에 거의 비슷한 추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에 출제되지 않은 해도 뭐 개요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 원래는 여기 문제가 출제 안될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에서는 거의 출제가 된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역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이걸 보시고 생애주기 영양학 마찬가지 자, 임신 수유기 영양은 매년 이렇게 다였 6문항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영아기 유아기 영양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출제됩니다. 학년기, 청소년기는 한 문항 정도 출제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성인, 노인기, 세 문항, 네 문항. 운동과 역량, 한 문항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영역에 봤을 때는, 자, 이렇지만은, 이제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크게 자 여기 이 영역 많죠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입니다 단백질 영양 합치면 이게 단백질 영역입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영양 탄수화물 대사 자 탄수화물 영양 탄수화물 대사 두개 합하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지질 지질 영양, 대사, 아홉 문항.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타민, 네 문항, 세 문항, 일곱 문항. 무기질, 다량, 미량, 세 문항, 세 문항, 여섯 문항. 수분, 한 문항, 꾸준히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자 여기에서 대사 그러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이 생화학에서 자, 이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웃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고급영양학, 그러면서 하는데도, 고급영양학, 그냥 영양학에 조금 뭐 깊이 있는 정도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해요. 뭐, 말이 뭐, 고급영양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제 많이 될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웃음> 자, 어찌됐든지, 이와 같이 생애주기영양학도 앞에서 보실 바와 같이,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다음, 자 이제 문제는 세부 영역입니다. 연도별로 지금 보시면 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연도별로 출제된 세부 영역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부 영역에서는 출제된 부분이 있고 출제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세부 영역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각 영역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 영양이 마찬가지. 자, 4년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이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교이 수업 진행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가 과제를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이 자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대사잖아요. 대사인데, 지금 매년 출제 안된 애가 없죠. 해당 TCA 회로, 전자 전달계, 오탄당 인산 회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계속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포도당 신생, 당신생, 한 문항, 두 문항 계속 출제됩니다. 글라이코겐 대사, 한 문항, 두 문항. 갈락토스 대사는 2000년에 한 문제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되, 출제된 기록은 없습니다. 다음, 지질영약 마찬가지. 지질대사, 자 지질대사 많이 출제됐죠. 어떤 애는 문제가 적은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중성지방대사에 대해서 그 다음 케톤체의 콜레스테롤 대사 자 이렇게 해서 세부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조금 출제된 해, 그렇지 않는 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에너지 대사, 마찬가지. 그 다음, 바이타민, 무기질, 미량 무기, 무기질, 수분은 거의 매년 한 문항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4년간의 데이터를 받고 이제 세부 영역별로 출제된 문제를 언제 2022년 최근 46회 작년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아, 이정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자, 탄수화물 소화 흡수에 두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보세요. 소장 점막에서 물질이 흡수되는 흡수 기전 메커니즘이 메커니즘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소장 점막에서 영양소가 에너지나 운반체 도움 없이 에너지 운반체 도움 없이 농도 차이에서 흡수되는 기존 메커니즘은 뭐냐? 확산인데 운반체 필요 없으니까 단순 확산이다. 지금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 어렵게 그렇지. 어렵게 나온 건 아니죠. 다음. 소화 효소 생성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소화 효소와 생성 장소가 어떻게 연결된 것은 답은 1번 아밀레이스 구강 자 이게 답입니다 그, 결, 결국 여기 보시니까 탄수화물 소화 흡수 그랬지만은 이게 어디? 생리학과도 또 연관이 되어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생명체 베이스의 피지올로지 생리학하고 물질의 분자 레벨에서의 기초, 화학 베이스가 여러분들 갖춰져 있다면 어떤 문제를 연결시켜가 내더라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늦지 않아요. 약한 부분 생리학 책 다시 필요한 부분 보세요. 그다음 자, 혈당 조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도당, 자 뇌나 신경세포나 적혈구의 주된 에너지원은 뭐냐? 여기 왜 주된 이렇게 붙였냐 하면은 답은 포도당인데,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 적혈구는 포도당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이 없다 고갈됐다. 이때는 케톤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된 그랬습니다. 그다음 자 근육글라이코겐이 혈당원이 못 되는 원인이 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이 분해되어 가지고 포도당이 부족할 때 포도당 공급원이 되면은 좋겠는데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겐은요. 포도당으로 전환이 안 돼요. 왜안 되냐 얘기에요. 무슨 효소가 없기 때문에. 포도당 육인산 가수분의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글라이코겐이 어디에? 간에 있는 것은 바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포도당 6인산 가수분의 효소가 간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어렵지 않죠? 다음, 식이섬유 관련해서 정장작용을 하는 자, 물질이 뭐냐? 단당류가 3개의 산 10개 정도가 그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장작용을 하는 당질은 뭡니까?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많이 여러분들 식품청가물로 쓰고 있죠? 그 다음, 담접산 흡수를 방해하는 자, 회장에서 회장이, 회장이 왜 회장이에요? 이렇게 꼬여있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전이 많이 되어 있다. 회장, 회장에서 담접산이 재흡수되어야 되는데,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방해해서 혈청 코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 뭐냐? 팩틴. 팩틴이다. 문제, 야, 이 정도 같으면 나 쉽게 맞추겠다. 맞죠? 그 다음, 자, 해당작용 TCA 회로 전자전달계 5탄당 인산회로. 자, TCA 회로, TCA 회로에서 아세칠코에이와 결합해서 시트르산을 합성하는 물질은 뭐냐? 답이. <웃음> 여기 있는 건, 자, 4번, 옥살로 아세트산입니다. OAA라고 그래요. 여기에 시트로 산을 갖다 잘못 기록했네? TCA 회로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볼 거예요. 보는데, 그 회로가 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그 회로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정말로 꼭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는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면서 집어드릴게. 아시겠어요? 자, TCA 회로 이름이 나왔다. 그 다음, 전자전달계에서 NADH 한 분자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 생성하는 ATP 수는 얼마이냐? NADH 한 분자는 ATP 2.5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n a d h 1몰은 2.5몰 ATP를 생성할 수 있다. FADH2는 1.5몰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글라이코겐 분해와 당신생 촉진 호르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글라이코겐 분해와 당신생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뭡니까?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그 다음, 근육에 축적된 젖산을 간으로 운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회로는 뭡니까? 이걸 코리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코리회로. 코리회로. 다음, 자, 식사 후에 4시간이 지났을 때, 체내에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은 뭘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글라이코겐입니다. 글라이코겐. 그 다음, 글라이코겐 분해에서 에피네플린의 2차 전령은 무엇이냐? 2차 전령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나, 무엇이냐? 무엇이냐? 사이클릭 AMP입니다. 사이클릭 AMP. 담접 분비, 최장 소화 효소 분비 호르몬에 관한 문제예요. 담낭을 수축해서 담접 분비하고 최장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뭐냐? 콜레시스토키닌입니다. 콜레시스토키닌. 이거는 어떤 또 생리학 쪽에서도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맥으로, 그러니까 소장에서 흡수된 후에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되는 영양소는 무엇이냐? 짧은 사슬 지방산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됩니다. 다음, 탄수화물 과잉 섭취 과잉으로 섭취하면 간에서 합성이 증가되는 지단백질은 뭐냐? VLDL입니다. 초저밀도 지단백. 다음, 성장 촉진 인자, 여기, 성장 촉진 인자이고요. 아이코사노이드, 아이코사 그러면은 탄소 20개, 20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아이코사노이드의 전구체가 되고요. 부족시 피부 염증 및 각질을 발생시키는 자, 지방산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답은 니노레산 니노레산 자, 혈중코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유지는 무엇이냐? 혈중코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공기름. 자, 이렇게. 다 알파리노렌산으로부터 전환율이 낮아서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자,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EPA, DHA입니다. EPA가 뭐의 약자일까? 약자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은 아이코사 펜타노이 에시드입니다. 아이코사 하면 탄소 2 0개 얘기예요. 펜타노익 그러면 은 펜타 그러면 5개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부 건물이 5각형이잖아. 그걸 펜타곤이라고 그러잖아. 5각형을 펜타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아이코사 펜타노익 다시 말해서 탄소 20개짜리인데 이중결합이 5개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DHA는 뭐 약자일까? 약자 안 나오지 않아? 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에 문제 내야 되겠다 응? EPA DHA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름을 보시면은 그 물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분자 구조가 그려질 거예요. 이중결합 있는 위치만 번호만 매기면은 다 나옵니다. 다음. 지질 대사. 자, 지방산 생합석 시장 물질은 뭐냐? 아세칠코에이입니다. 아세칠코에이. 그다음 EPA 또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합성되는 합성되는 EPA 여기 이름 또다 해놨네. 아이코사펜타노익에시드 그걸 IC 에시드를 그냥 IC 빼고 산 붙이면 아이코사펜타노산. 또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합 합성되는 호르몬 유사물질은 유사 뭐냐 프로스타그란딘. 그다음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조효소는 뭐냐 지방산 합성에 NADPH. 지방산 합성에 NADPH 필요합니다. 그다. 저탄수화물 섭취 저탄수화물 하루에 만약에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양이 적어요. 이때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뭘까요?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케톤체가 뭐가 있느냐? 아세토아세트산. 자, 케톤체 아세토아세트산 이외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단백질 생리기능 단백질 장기결핍 시, 그러니까 단백질이 장기간 결핍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은 뭐냐? 당연히 뭐 단백질 부족하니까 혈청알부민이 감소한다. 혈청알부민이 감소하면 그 다음 또 어떤 생리적 변화가 올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옥수수의 제한아미노산은 뭐냐? 트리토판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이 옥수수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살에 부족한 것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아미노산 대사, 아세틸코에이 또는 케톤체 합성에 탄소 골격을 제공하는 아미노산은 자 아세틸코에이 또는 케톤체 합성에 탄소 골격을 제공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뭐냐? 류신자 이건 지금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저러 저 정도 문제구나. 나중에 아미노산 대사 이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의해서 피루브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피루브산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아미노산 뭐냐 알라닌, 알라닌, 알라닌다. 아, 질소 균형에서 질소의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질소 들어오는 인풋보다 빠져나가는 아웃풋이 더 많다 어떨 때 이런 경우이냐 감염병에 감염되는 환자 감염병 환자 암모니아 처리 대사 인체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대사 경로는 요소회로입니다 그렇게 어렵 어렵 제 아니죠. 그다음 RNA 구성 성분으로만 묶인 것은 RNA 구성 성분 리보스, 뭐 사이토신, 우라실, 그러니까 DNA-RNA 구성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전구체 형태 분비된 후 활성화 되는 소화효소는 전구체 형태로 소화관으로부터 분비된 후 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활성이 나타나는 소화효소가 뭐냐 펩신이잖아 그죠? 자, 왜 전구체 형태로 나와서 필요할 때 활성화될까 우리 생리학에서 많이 봤잖아 네, 그 다음 에너지 섭취 관련 자,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 큰 식품이 뭐냐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 큰 식품은 감자, 쌀밥, 바나나, 참기름, 뭐 닭가슴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단백질 식품이 가장 에너지 소비량이 식품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그 다음 지방입니다. 우리가 왜 지방을 몸에 그렇게 축적을 많이 해서 비만이 될까? 지방되어 있는 이거, 지, 하기야, 우리가 몸에 가질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지방, 어? 남는 과량, 과량의 영양분은 지방으로 밖에 저장이 안 되잖아. 단백질 저장할 수 있습니까? 근육 만든, 단든지, 뭐, 그러면 모르지만, 아미노산,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체온 상승, 되면 기초대사량 올라갑니다. 그 다음 호흡계수가 높은 순서는 호흡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호흡계수는 탄수화물 당질 1입니다. 단백질 약한 0.85정도 돼요. 지방 0.7 0.75정도죠. 순서는 당질 단백질 지방입니다. 호흡계수가 뭔데? 호흡계수를 설명하세요. 자, 우리가 산소, 숨으로 산소호흡을 산소숨 들여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자, 소화하고 나서 후에는 뭐로? 뭐로 내, 내보냅니까? CO2 이산화탄소로 호흡으로 뿜어내겠죠. 그렇죠. 우리가 흡수된, 자, 호흡 개수 구하는 식이 이거예요, 이거. 호흡 개수는 산소, 소비했는 산소량 분의 CO2, 뿜어내는, 그, CO2량, 나누기, 산소량. 자, 이게 호흡계수입니다. 그래서, 당질이 약 호흡계수 1, 단백질 약 0.85 그랬지, 지방 0.72가 0.7 정도 될 거야. 자 지방 종류에 따라서도 단백질 단백질도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잖아. 그지? 어찌됐든지 필요한 산소량으로 불어낸 방출한 CO2 양 CO2 양 나누기 자 산소 호흡해서 후 바깥으로 공기로 CO2를 불어냈다. 그 그러니까 CO2 양 나누기 필요한 산소량. 호흡 개입니다뭐 어, 이렇게 아직 남았어? 다음 기려, 기름에 불포화 지방산 산화를 자,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바이타민은 뭐냐? 바이타민 E 토코페롤 토코페롤 산화 방지, 산화 억제 뭐 이래. 자. 옵신 옵신과 결합하여 로돕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은 뭐냐? 비타민 A. 그다음 뼈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고 프로트롬빈 합성에 필요하고 결핍 시 혈액 응고 지연이 발생된다. 무슨 비타민이냐? 비타민 바이타민 K. 그렇게 난해한 문제 아니죠. 다음 당질대사에서 피루브산의 탈탄산 반응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바이타민이다. 티아민입니다. 네. 여러분 티아 그러면 티올 그러면 은 싸이올 그러면 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티올 혹은 싸이올 그려. 티아민에 황이 들어있습니다. 하황 바이타민입니다. 다음,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섭취할수록 필요량이 증가하는 바이타민은 뭐냐? 바이타민 B6입니다. 다음,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바이타민은 바이타민 C입니다. 상한 섭취량 상한 섭취량 다음 에너지 대사와 신경 안정 및 근육 이완에 관여하는 무기질 에너지 대사, 신경 안정, 근육 이완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섭취량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부족해요 칼슘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정기에두 문제가 나왔네 여기서 칼륨 칼륨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과잉 섭취한 나트륨 배설을 촉진한다. 이겁니다. 다음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우유 대신 탄산 음료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체내 변화는 뭐냐? 부갑상 부갑상샘 호르몬 농도 증가. 다음 철결핍시 생화학적 지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청의 페리틴 농도가 감소됩니다. 다음 윌슨병 과잉 축적시 간의 손상. 셀룰로플라스민의 구성성분인 무기질은 무엇입니까? 답은 구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기질은 생체 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고 상처회복 및 면역기능을 증진하고 결핍시 성적성숙지연 및 미각감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연입니다. 다. 인체 수분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체내 수분의 원천은 대사수이다. 혈액 삼투압이 감소하면 갈증을 느낀다. 항인요 호르몬은 수분 배설을 조절한다. 불감 손실량은 대변으로 배설되는 수분량이다. 수분 배설량은 수분 섭취량보다 많은 것이 좋다. 뭐 더군 항인뇨 호르몬은 수분 배설량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세부 항목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제되는 해 그렇지 않는 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 어떠한 세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내가 맞출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하자. 그래서 주요 키워드별로 예상문제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문제도 만들어가지고 점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키워드는 내가 다 줬습니다. 그렇죠?